지금 아주 큰일이 났습니다. 12월 2일이고요. 진짜.. 어제 새벽에 그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2차 접종을 마친 사람들도 무조건 격리를 10일 해야 한다는 제가 오늘 출국이거든요. 오늘 새벽에 들은 거예요 다행히 스위스에서 격리는 안되고 한국에서만 격리가 된다는 그런 소식을 들어서 진짜 오늘 아침에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게 일이기도 하고 제가 뒤에 일정이 하나가 다행히 좀 조율이 돼서 저도 좀 어려운 결정이지만 스위스를 가게 되었습니다 님한테 받았던 이 책도 챙겨가지고 그냥 스위스 가서 책도 읽고 그냥 풍경 보면서 좀 쉬다가 오려고요. 일단 지금 현재 이 시국 여행은 솔직히 진짜 나라마다 준비해야 될 서류도 너무너무 다르고요. 너무 헷갈리는데 <놀람> 여기 펜싱 절로 길이에서 가면 있어요. 옆자리는 비어있어. 요 여기로 닫혀있었는데 지금 열려있어요. 다른 데는 다 닫혀있어. 제가 이거 다 영업했어요. <웃음> 현장이께 어, 결정해서 가기로 했으니까 어, 최대한 아이차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이스터에서 만나요 <놀람> 저 방금 여기 그 바꿔주셨어요 맞요 <놀람> <놀람> 게 많아서 나오는데 좀 줄이 오래 걸렸고 지금 제가 준비한 그 c 여행 서류가 좀, 총 4개거든요? 2일 전에 받는 거같고 PCR 테스트, 그리고 또 백신 증명서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되게 빨리 이렇게 통과를 했고 다행히 여기 그 한국도 오미크론 때문에 그 격리를 게막 발표가 계속 지금 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걱정했는데, 네, 다행히 그거는 안 해도 되는 걸로. 아 밖에 나가니까 춥네. 생각보다 별로 안 춥다 생각해요. 언제 있었어? 나 방금 왔어 방금 아 진짜? 아 그래요? 처음 왜 아무도 못 묵어요? 가격도있고 <웃음> 브라질 홍대나 어, 어. 네, 이런 이런 분들 어. 있는 데가 하더라고요 어. 방이 진짜 네. 좋더라고인터넷 네. 가장 좋은 편인데 너무 귀엽다 어머 귀여워 저 여기다. 아, 우와. 어머, 방까지 있네? 들 아, 우와, 대박. 방까지 있고, 웰컴프리츠도 뭐, 있네. 밖에는 설산이 보이고, 아. 우와, 대박이다. 오! 하아, 짱이다 오, 대박! <웃음> 여기서 패러글라이딩 하는 게 보인다고? 우와, 여기도, 그거, 청력하는 데구나. 저는 일단 부사히 잘 도착했습니다. 이따가 저녁 일정이 있어가지고, 머리도 감고, <웃음> 화장도 하고, 다시 카메라 키도록 할게요. Yes, i e m o n g a n g It's like a s e m i t o n h i s So I work for Yungfra Railways, yes. Nice to, nice meet, to you. meet you. Oh, perfect. Oh, even with photo? Okay. <laughs> <Perfect>. Oh, awesome. I'm going to eat now. So we want to make it very convenient for the guests. So this is a new access to the oh. railway station. Oh. So like that. you don't need to go t o the underpass a l so good oh h 여긴 또 이제 실내니까 oh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다 금 저녁 먹으러 가는데 슈바이처호프 호텔 좋은데요? 5성급 호텔에서 밥을 네, 먹는다고 합니다. 네, 아 여기구나. 해 네. 신혼여행객들한테. 아 <웃음> 너무 예쁘다. <웃음> 다른 거. 네 다른 예쁜아 네. 근데 둘다 되게 크리스마스 네. 분위기가. 아 <웃음> 저거 식당봐 Ah, 아. 이제 베시대 보스야. 나 별로 안 좋아해 이거. 어떡하 <웃음> 네. 맛있어. 오빠도. 2 0 2 고프로예요, 고프로. 어. 저든데요. 저도 고프로예요. 얘도 고프로예요. 아. 나고 이어버렸다 뭐 너무 맛있다. 아, 너무 맛있다. 와, 저는 콜라. 아, 저는 근데 콜라 생기요. What are you doing? Good. how Are you? I'm so good. this is the this is the Korean t a p e right? Yeah. I saw Julie so I was like I come here. <laughs> <소리> 너무 맛있어 맛있다 진짜 맛있어 호텔 얼마나 들었어? 백만 무조건 찍어야 돼? 네, 내일 내일 무조건 일어나야 돼 몰랐잖아 매0분 최소한 1 0만원할것 같아요 나도 한5 0 커피의 가치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인지